했 있었다고? 어디든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됐어? <웃음>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시간에 함께 많이 보냈었는데 영도 시간에 함께 영도를 볼 때도 뭐하니 지금 나를 염생양이라고 웃기며 화낼 때 그거 웃어서 그래 영생양 보는거야 더럽지 않아 깨끗해 난 I'm g 이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서는 밥을 뿌려줄 때도 o 냥. n g to t a 님과 지진을 겪을 때도 I'm g o i n 시간이니까 그럼 가볼게 안녕 염색약이 아닌 곰팡팡님 곰팡팡님을 기억합시다